어허 이 똥막대기들이 어디 전화 앞에서 <웃음> 고개를 빠빠이 들고 있느냐 당장 고개를 숙이도록 하거라 아, 똥막대기... 똥막대기라니요 세자 좋아 어서 고개를 숙이지 못할까 아, 아, 아, 아. 전화 앞에 고개를 숙이거라 얘를 갖추거라 이 미개한 못 배워 먹은 자식들아 <웃음> 내 얼굴은 봐도 되니 잠깐 고개 들어가보러 가라 노란 대가리 너는 멀리 야리냐? <웃음> <웃음> <웃음> 내 기니 할 말이 있어서 그대들을 불렀도다 궁예가 싸웁니다 저 <웃음> 그냥 곱게 듣고 아, 와 예, 이렇게 예, 불만이 예. 받느아예예예 예. 예, 잘못했습니다요 지금 전하께서 굉장히 많이 편찮으시다 그리하여 전하에게 말을 걸면 내 손에 죽을 터이니 그런 줄 알거라 아, 아 알겠습니다요 왜 말을 더듬느냐 이 똥막대기야 불만이 <웃음> 많으냐 아 아닙니다요 근데 넌 뭐냐 저는 저잣거리의 광대입니다요 저는 그럼 가서 한곡 뽑아 먹어라 제가 그 노래가 전문이 아니오라 그 파고르 전문입니다 파고르? <목소리> <목소리> 그 파고르라고 왜그잘 뛰어 댕기는 거 있습니다 이쪽에 이 친구는 우리 궁에서 요리를 하던 <목소리> 을 하려고 했으나 요리를 못해서 김이상궁이나 하고 있던 연비다 <목소리> 아닙니다 다제 음식 먹고 맛있다고 해주셔놓고 아니 제 음식만 아닙니다. 먹지 않으십니까 저작거리에 소문이 파다합니다 제이의 대장금이라고 예 그냥 대장균이다 대장균이라니 <웃음> 너는 아유 냄새가? 넌 가거라 넌 뭐냐? 저는 아니, 따뜻한 말을 전하고 있는 사랑나눔입니다 그냥 거진인가 보다 아닙니다 저 친구는 앙팬입니다요 앙팬 거지 주제 에 성도 있느냐? <웃음> 이분은 근데 옷이 굉장히 화려하신데 누구 누구십니까? 아우하우 아? 아 이분은 like 내가 하우. 통역을 해주겠다. 하우하우 하우하우 스스 스부스 스흡분 은스 무프 음 <웃음> 나는 청나라에서 온 상인 두디다. <웃음> 아니 루루 그냥 스부스 뉴스 같은데요? 이 컨셉 유지 못할 컨셉 같은데 괜찮으신 건가요? 스그능 <웃음> <웃음> 예, 쌉가능이라고 하십니다 <웃음> <웃음> 아, 저는 추노꾼 김빛솔이라고 합니다 이분은 그러면은 잡은 노비가 몇 분이쇼? 이쇼? 지금까지 영명입니다 <웃음> 능력 개없네 <없는 웃음> 잡은 노비마다 사정이 딱하여 그만 <웃음> <웃음> 다 놔줬어 추노꾼인데 <웃음> 아무튼 근데 세자죠? 여기서 나가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나가는 곳이 이쪽인듯하니 당장 돌을 맨손으로 부숴라 알겠습니다 여기 보관함에 공괭이가 있습니다 전화 아. 전 <웃음> 예? 그러면 힘잘쓸것 같은 거지 네가 해라 아, 알겠습니다 제가 그래, 한번, 앙패나,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, 파워를 보여줘 앙패는 저놈 저거 근육질인거 보니 아주 힘이 좋아보이는구나 어. 어이 어이 아 죄송합니다 어. 좋아 이 어. 친구가 어, 예. 힘은 좋은데 집중력이 좀 약합니다 그래서 한블록을 오래 못 캐는 병이 있어서 열었습니다요 오우 밖에 비가 내립니다 좋아 나무 아래에 이렇게 깊이요. 비가 올땐 그녀 생각이 나 그녀는 르고난 당신을 <웃음> 지금 청나라에서 유행하는 시입니다. 오오 아, 바로 그시파입니다그보니 오늘 백성들이 다는 소문인 사 아! 미면 도착할 것이다. 어, 어, 왔 다. 우리와 같은 사람들. 도있고이고어 관리분도 오시고이고이고어이이이고이이이이 조선인데 머리색이 화려 아니다 약간 유전자 변형이 일어나서 저게 자연 머리색이라는 컨셉입니다 아 <웃음> <웃음> 우리 중에 저기 은여가 있다고 들었는데 오늘은 없습니까? 요아그 똥막대기는 술 마시러 갔다 <웃음> 저분도 그러면 청나라에서 오신 분이구나 흐흐 <웃음> 트레지션 흐흐 스스 통역스 아 통역사도 <웃음> 발음이 이러면 어떡하지? 르스 그릇 지금 레흐스 <웃음> <랜스> 기릿이라고 <웃음> <랜스 기리시라고. 웃음> 방금 레스 기릿이라고 음. 어? 그 하늘과 같은 그런 은혜의 힘입어 이거 곡괭이를 조합하니까 행운이 붙습니다요? 이게 다그저하의그 영롱하신 어떤 그 그것 때문이 아니겠습니까요? 벌써부터 사탕발린 소리를 하는구나 <웃음> 미리 딱 얘기하도록 하겠다 나한테 잘 보이고 싶다고 내 앞에 와서 굽신거리고 아부하는 이런거 절대적으로 용납한다 나잉? 귀엽구나 몇살이냐 하하하 <웃음> 서른여덟입니다 아 형님 미안합니다 하하아 <웃음> 한글은 잘 쓰시는구나 저분이 하하하 <웃음> 컨셉에 <웃음> 충실한 모습 갑자기 아니 저 어찌 손에 흙을 묻히십니까요? 나는 가끔 흙을 집어먹는다 우리나라 흙이 맛있죠? 그대는 왜 이쪽 방향으로 막는가? 계단이 이쪽 방향이군요. 내 네. 이런 멍청한 똥막대기를 하나. <웃음> 아, 아, 아. 배고픈 노비들은 내 앞으로 모이시오. 한 네? 네가 가서 몇개 받아. 두 명이 가야 더 많이 주지. 어어어어 <웃음> <웃음> 어, 어, 어, 배가 왜 이렇게 고파 나? 어어어어 음. 저기다. 있 저희 준호 꾼 양반 멈추거라 똥 이자는... 막대기들아. 아예 예. 그대가 먹을 거 빼고 나한테 다 넘기거라. 어 어? 그러면 이자는 제가 혹시 받을 수 있는지. <웃음> 아 그럼 내가 이둘중 하나를 그대에게 주겠다. 한 명은 머리가, 머리가 빈것 같고 머리... 한 명은 배가 빈것 같은데 어떡 하옵니까? 아이 귀찮구나. 둘다 <웃음> 가지거라. 알겠사 옵니다 저와. 저 죽어요. 저 음... 죽어요. 저 죽어요. 저와 <웃음> 저 죽어요. 저 죽어요. 내 하나 정도는 주겠다. 에이리 에이, 오거라. 너희는 오늘부터 내것이느냐 음식이라도 좀 주고 부려 먹든가. 어, 어, 고기도 못 받았습니다. 맞아. 아니 뭔 놈의 노비들이 이렇게 당당해? 네. <웃음> <웃음> 두개줄 터이니 여기서 아, 네. 잘 네. 싸워서 나눠 먹어 보거라. 야, <웃음> 우리 저작거래에서 하나 추억들이 막 생각이 나네. <웃음> 우리가 이런 사이가 아니었는데. <웃음> 아 여기 <웃음> 이렇게 있지. 여기 있지. 여기 있지. 어 여기 있지. 아, 그렇지. 어. 그렇지. 어. 심성이 좋은 아이로구나 어? 너는 하나 더 먹어라 와우! <웃음> 네? 아 우리 저작거리 있었을때가 생각에 <웃음> 나네 아, 아, <웃음> 아 이런 사이가 아니었네 왜 자꾸 그런 생각을 하고 그래 <웃음> 필요한게 음, 음. 있...으면... 우리를... <웃음> <웃음> <웃음> 이거 홈스위트노 <너> 아니에요? <웃음> 죽은자들이 돌아다닌다! 어! 어! 어! 역 어! 이다 화이팅! 저하! 화이팅! 여기 음식을 만들어왔습니다 어? 먹어도 되는 것이냐? <웃음> 뭐 당연히 먹어도 됩니다! 고. 네가 먼저 맛보거라 아! 와우! 이거 매운탕 아닙니까? 매운탕 어? 저거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니 <웃음> 저하, 아니! 저아! 저저 영혼 됐습니다 저아! 영혼이 됐다? <웃음> 사실 죽으면 이렇게 된다는 라걸 보여주기 위해 죽인 것이다 아이씨 <웃음> 근데 우리 17명인데 다 잠드는 거 가능합니까? 근데 나 감염 상태 사망이라고 떠요. 좋아. 어? 아, 그거 일어나면 해결해 주겠다. 예. 이걸 사실... 먹어먹어라 와우! 이건 감염 상태를 치료해주는 치료제다. 아 그런가요? 아, 되게 똑똑하시네. 못 배워먹은 너희들이랑 같을 거라고 생각하느냐? <웃음> 내 이것을 줄 터이니 그대는 나를 지키거라. 아 알겠습니다. 저와 몸이 아픈 저희 주민을 찾았습니다 아니! 잘 묶어두거라 저, 저, 사, 저.. 상인 동막대기들이 무슨 작당 모의를 하는 것이냐 어디에 상인이 있습니까? 와다시 우리를 부르느냐 라고 하십니다 아 미친! 그 광대야 우리 집 지붕 위를 먹어라 하하하하 <웃음> 하오 청나라 사람들이 윗자리를 좋아한다고 하더니 딱그 꼴이구만 그대들은 관광을 왔는가? 하오 하오 그렇다고 하십니다 이런 미친 앙페나 우리는 밥이 없으니까 어. 좀 낚시를 좀 해야 될것 같아 구워봐. 우리 익힌 연어 엄청 많았는데 어? 너 정말 저작거리 많았다고? 생각나게 할래? 나 어, 네, 그렇게 됐다 아니 저작거리 <웃음> 생각나게 하지마 좀 나눠줘 미안하 친구야 아니 환도 들게 하지마 <웃음> 그럼 내가 3개 줄게 <웃음> 생년어네 이거는 구워야겠네 암살자입니다 저와 <웃음> 아닙니다 화로를 누가 미친듯이 두드립니다 내 집에 있는 똥막대기들에게 명한다 우리집을 지하로 파서 더 넓게 만들거라 되게 이상한 광물 어? 어? 아연? 너 광대니까 아연으로 이행시도 한다며 아 아, 이런 거 시키지 말라니까, 시옷비옥, 연, 연하. <웃음> 시옷비옥, 연하. 감염되면 어쩝니까? 혹시 감염됐느냐? 저 허? 세상이 초록색으로 보입니다. 어, 어라? 어? 지금, 응? 저 청나라 상인 중에 한 명도 지금 감염이 되고, <웃음> 갑자기 한국말 되게 잘해. 그칼 어디서 났는가? 저 똥막대기들이 이런 걸 만들었다 <웃음> 협도 다이아를 어디서 구해서 이 똥막대기들이 다이아가 뭡니까? <웃음> 혹시 이런 거 가지고 있느냐? 아유 제가 감이 없지 그런 걸 네가 쓰거라 아, 감사합니다 저 그대는 이제 내 호위무사다 어서 폐약질 부리거라 야, 너 스톱 EQ 스톱 뭐 입고 있는 거냐 너? 벗어 벗어 벗거라 어? 철이다 지금 저하가 춥다고 하지 않으시느냐? 근데 이놈 당장 그 겉옷을 벗도록 하여라 저 세자 음에 안들어 입은 거다 벗거라 <웃음> 눈이 약간 돌아가 있는 거 같아 <웃음> 아니 감염됐나 봐 다이아가 어디서 나서 지들끼리만 이렇게 입어? 다 봐봐. 가져오거라 오리 <웃음> 속에 <머릿속에> 바이러스가 침투했어 <웃음> 바이러스가 뭐야? 그렇게 됐다. <웃음> 미안하다. <웃음> <웃음> 아이고, 저 신호등 음, 셋이 오거라 이게? 아 신호등이야. 그냥... 노랑 파랑 신호등 아, 셋이 예. 오거라아 좋아. 내이 신호등 셋의 머리털 색깔이 마음에 드니, 그대를 전부 내 최측근으로 두려한다. 내 최측근 중 제일 인자에겐 이걸 주겠다. 오? 오? 오? 저는 저하게 저하의 최측근이 된다면 세금을 바치도록 하겠습니다. <웃음> 좋아 음식을 항상 만들어 드리는 건접니다 좋아. 음. 좋아. 도한이 그 비결이 뭡니까? 이게 <웃음> 어떻게 팔도주름 하나 없으십니까? 이게 말이나 됩니까? 항상 듣던 응. 얘기라 응. 그닥 와닿지는 않는구나. <웃음> 야 그러니까 아부 적당히 떨랬잖아. 그러니까. 화낼 뻔했는데 저한테. <웃음> 그대는 뭐 없느냐? 전 별로 입고 싶지 않습니다. <웃음> <웃음> 그러면 그대가 입고. 세금을 낼때 다른 자들에게 걷어서 내거라. 어머. 알겠사옵니다. 어머나 세상에. 아 목을 따블. 따불... 아예 세금 좀 걷으러 가보자. <웃음> 아니 감염자 이 친구 어디가? 저기 청나라 나을이 감염자 못 보셨습니까요? 찾아준다오. 아아 <웃음> 아, 아, 얼마 줄 거냐오? <웃음> 아 얼마요? 선재시하랍니다. 아, 아 선재시 여기 있습니다요. 우리 열두 개 들어왔습니다 따거. 반만 알려주라오 xy만 알려주라오 아 <웃음> 따고 나도 모른다오 <웃음> 아 그렇냐오 <웃음> 나 모른다오 3분 뒤에 오라오 사기 아니에요 이거? 찾았다오 마이너스 3... 어디까지 간거야 이 미친... 여깄다 어? 허! 어어 아, 물에 빠져 죽은 줄 알았네 혹시 지금 근데 감염 상태가 숫자가 어이. 몇입니까요? 나 30% 이 죽겠는데 이쪽으로이쪽으로 어? 저하여기 벙거 발견했습니다 어? 구조가 다른데? 우리 있던 데랑? 함정 있는 거 아니겠지? 어? 어? 어? 어? 아니 아니야 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 어. 어 어. 놀랬지 않습니까? <웃음> 위에 있다. 어? 불안한데 위? 에깐 어, 잠깐,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저거 닫아야 돼 저거 닫아야 돼. <웃음> 지혼자 내려가네. <웃음> 지혼자 내려. 가야 지혼자 내려가네 저거. 물린 사람이 많나 보네. 내 소문에 의하면 예. 청나라 상인들이 예. 치료약을 여분으로 몇 개를 가져왔단 소문이 있다 오 h a 오 g i n g dirty. Yeah. 됐다 i r o y a g u r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? 샘플샘플샘플이라 m p 다 e s a m 니다 e 바라 m p 라 e Sample. 오! 오! 나왔다! 정상이다! 야... 청나라의 기술력은 세계 최고! 아, 어. 청나라 상인들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다음번부터는 그냥 조선말 배워온 컨셉으로 갑시다 아 감사합니다 <웃음> 갑자기 순간 배웠어 저하! 저하를 음... 위한 <웃음> 자리가 <웃음> 저하를 위한 상석이옵니다 아 모든 똥막대기들 내 왕좌 앞에 모이거라